안녕하십니까 AWS 커뮤니티 데이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릴 SKCNC 권낙주 수석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어, 과거 제가 1년 동안 리테일 회사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에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플랫폼을 어, 어떻게 AWS 환경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AWS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전략에 따른 아키텍처링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 플랫폼 전략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어, AWS 환경에서의 어큐인사이트 플러스 유지 케이스에 대해서 분석 단계와 운영 단계로 나눠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데모 및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WS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어, 퍼블릭 클라우드 AWS 기반에서 많이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꼭 고려한다면 여러분들이 어,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더더 더 성공적으로 분석가분들이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어, 구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석 플랫폼을 단순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프라미스와 다르게 어, 매월 결제되는 서브스크립션 방법 의 AWS를 TCO를 꼭 고려하는 를 플랫폼을 구축하셔야 을 되고요 세 번째로 분석가들을 위한 과거의 어, 특정 샌드박스를 제공했다고 하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맞는 엘라스틱한 샌드박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어, 여러분들이 이그 이 클라우드를 AWS뿐만 아니라 GCP나 Azure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전략에 따른 저희가 플랫폼 아키텍처링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분석 플랫폼 단순화입니다. 어, 2019년도 데이터 AI 랜드스케이프인데요. 인프라의적 요소, 분석적 요소,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어, 어플리케이션 요소, 또 밑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어, 현재 오픈해서 서비스화하고 있는 여러 빅데이터 분석용 서비스, 사스 서비스나 아니면 관련 서비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안에 이 항목은 사실 한 3, 4배는 증가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성장했던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오픈소스화해서 서비스화해서 내놓은 것들도 많고요 그런 오픈소스와 대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어, 퍼블릭 클라우드는 사스 형태의 서비스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하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을 한다면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연결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데이터 엔지니어 담당자라고 하면 정말 이 플랫폼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플랫폼을 단순화하라고 하니까 어, 좀더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면 좀더 쉽게 어, 분석 플랫폼을 단순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매뉴얼 이야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뭐 2019년도 데이터 AI 랜드스케이프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매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람다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제가 어, 과거에 이제 여러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정보계 시스템을 이제 수행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 제가 AWS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구성을 어, 파이프라인 데이터 분석용 파이프라인을 구성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구성한 방법을 어, 바로 람다 아키텍처에 매핑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서비스가 발생을 하든지 아니면 클라우드를 AWS에서 다른 클라우드로 바꿨을 때도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람다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우선 데이터가 발생하는 IoT나 웹앱 또는 최근에 에코 시스템, SNS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을 할 거고요. 거기서 발생된 데이터들을 로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고 어, 각 팀에서 요구하는 어, 비즈니스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배치 프로세스 엔진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리얼타임 프로세스 엔진을 사용할 건지 고민을 해서 어, 데이터를 한번 가공을 해서 서빙 데이터 스토어에 제공을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RDBMS에 제공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제공된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각 CRM 담당자나 뭐 회계 담당자들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설계하고 마케팅을 할수 있게 뭐 보통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AWS로 갈 때는 보통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하는데요 데이터 레이크는 S3 기반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WS로 갈, 여러분들이 그 분석 플랫폼을 구성을 할 때는 어 모든 데이터는 S3에 저장하고 S3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S3에서 필요에 어, 따라 사, 삭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삭제라기보다는 아카이빙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로우 데이터 스토어에 해당되는 AWS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의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Amazon API Gateway, 그 다음에 Gateway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QW. 쌓아서 처리를 할수 있는 어, Kinesis Stream k i 에 있는 데이터를 쉽게 S3에 저장할 수 있는 어, Kinesis f i 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로우 데이터 스토어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요.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EMR에 있는 스크을 사용한다든지 최근 들어서는 글루에 배치 잡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서빙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에는 키 값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운영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AWS 안에 있는 DMS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좀더 쉽게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리얼타임 프로세스는 EMR 안에 있는 스파크 스트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키네시스 스트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어, 아마존 키네시스 어널리티 통해서 어, SQL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리얼 리얼 타임으로 처리해서 그거를 DB에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따 나올 서빙 데이터 스토어 쪽에 대시보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서빙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이 될 거고요 서빙 데이터 스토어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얼 타임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존의 일라스치그 다음에 다이나모 DB r d s 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제공해줄 수도 있고요. 또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웨어스용인 레드시프트에 저장을 해서 분석용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는 이제 각그 담당자들한테 비주얼라이 전에 하게또 어, 제공해줄 수도 있고요. 또한 서빙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존의 세이지메이커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디스커버리로 수행하고 디스커버리에 서 수행된 데이터를 뭐프로딕 모델링을 만들어서 예측 데이터 등을 다시 서빙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서 각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들은 어 최근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메타 데이터 통해서 모든 분석가분들이 새로 접근을 할때 쉽게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WS 그루에 있는 데이터 카탈로깅 기능을 사용해서 을 메타 관리를 꼭 해주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뭐 회사마다 다 틀리겠지만 시큐리티와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전체적 흐름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 흐름을 특정 아키텍처에 매핑을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 좀더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들을 잘 가져다가 잘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다른 클라우드로 갔을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더 시간을 적은 시간으로 좋은 파이프라인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에 적어도 서비스들을 다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서 핸즈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다음에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AWS 서비스와 같이 여러 서비스를 다 이해하고 진행하는 그런 코스트를 줄이고자 한다면 <웃음> 어깨인사이트 플러스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조금 설명드리자면 온프라미스에서 어, 과거에 프로젝트 전에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어, 전체적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커버리징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어, 오픈소스 전체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지 않고도 빅데이터 분석용 전체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큐인사이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인프라를 핸들링하는 어 다이나믹 하드 프로스, 프로비저닝 그리고 멀티클라우드에서의 인프라를 핸들링할 수 있는 멀티클라우드 클러스터 매니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 이슈에 대해서 워크로드를 통해서 UI의 워크로드를 통해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배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는 ML 모델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인사이트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어, 백엔드에는 스팟 엔진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전체적 워크로드는 스크을 통해 스팟 기반으로 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보다 더 여러분들이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분석가들한테 제공해 줄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TCO를 고려한 플랫폼입니다 당연히, 그, 어, 온프라미스에서도, 어, 과거에 서버를 구매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하는 비용에, 비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었는데요. AWS나 와 같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오실 때는 대부분이 매월 결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 온프라미스에서 결제하는 그런 서버 비용보다 더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AWS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비용 최적화를 위한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AWS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 적절한 용량 산정이고요. 두 번째 탄력적인 아키텍처, 세 번째 구매 옵션, 네 번째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네 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매달 결제가 되기 때문에 어, 금액에, 그, 결제 금액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TCO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이세 가지 방안을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들도 좀 저렴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어, 아주 좋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뽑고 있는데요 컴퓨트와앤 스토리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같트너에서도 이런 방법이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고 있습니다 그왜 중요한 요소인지 밑에 이제 이건 다른 쪽의 자료이긴 한데요 다섯 가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CPU와 스토리지 용량이 독립적인 확장이 가능하고요. CPU에 해당되는 아키텍처링과 스토리지에 해당되는 아키터, 아키텍처링을 따로 할수 있기 때문에 뭔가 다양한 어,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분석가들한테 어, 분석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된 중앙 집중형 데이터 보관을 통해서 분석을 좀더 쉽게 할수 있게 제공할 수 있고요 애자일된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하는 버전에 좀더 데이터와 디펜더시를 적게 주면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저는 사실 이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뭐 저장은 로컬에다 하고 필요한 컴퓨팅 요소는 클라우드에서 수행하고 다시 로컬에 저장하는 방식 뭐 이런 부분을 어 아키텍처링 할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순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관리 분석가분들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서로 틀릴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어 분석 환경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거기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AWS에서 가장 그또 가격을 저렴하게 쓸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어발리비티 존에서 EC2가 이제 사용하지 않은 EC2들을 경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것을 이제 스팟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어떤 아주 매스한 배치작 등 이런, 이런 에 이제 사용하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쓸수 있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뭐 최대 70, 아니 70에서 9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인스턴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거에 저희가 이제 하둡 시스템이라고 하면 하둡 시스템마다는 HDFS가 항상 있었고요. 그 HDFS를 통해서 그, 그 디스트리뷰션한 서 잡을 음, 수행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AWS의 S3와 같은 어,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도 그, 이런 스파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디스트리뷰트된 잡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HDFS 대신 S3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노드와 네임노드를 구분해서 운영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가가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고 다쓴 클러스터를 종용한 후에 내일 아니면 계속해서 다시 어, 생성을 했을 때 기존에 썼던 그 환경 그대로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HDFS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크가 풀되는 현상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풀이 됐을 때이 풀된 디스크를 확장하기 위한 타스크를 가져가야 되는 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S3는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어, S3에 대해서 듀랄빌리티를 거의 100% 가까이 어, 메리트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에 대한 폴트가 발생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분석을 할 때, 어, 분석에서 많은 매스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때 노드를 쉽게 추가를 해서 사용할 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쓴 노드는 어, 삭제를 해도 데이터가 삭제가 되지 않는 어,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쉽게 다쓴 노드는 삭제해서 가격적인 면에서 저렴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세 가지 요소를 반영을 해서 제가 아키인사이트 플러스를 예, 이전 프로젝트, 뭐, 리테회회에적적을했 했을 아키텍텍처을 한, 한러러니아키텍텍처에에한한랜스포메이션이죠 그러니까 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아 h e c 사이트 플러스는 빅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of the big data platform, t 이 e 어 o m p a n y has to go on. The c i 인프라 레이어를 핸들링하거나 타스크를 핸들링할 수 있는 어, 데이터, API 레이어, 그 다음에 사용자 단에서 UI, UX로 어,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온프라미스에서 분석가들이 분석할 수 있는 어, 클러스터를 제공하는 DHP라는 프로비저닝 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프로비저닝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배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전처리된 데이터를 모델로를 통해서 어 ML을 돌리고 돌린 ML을 디플로이 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원프라미스 용이다 보니까 우선은 전체적으로 어 분석가들이 쓸수 있는, 어, 쓸수 있는 서버의 용량을 산정해서 큰 서버를 가지고 배분해서 쓰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하는 구조를 사실 AWS로 가져오다 보니까 EC2를 좀더큰 서버로, 어, 할당해서 저희 어깨인 사이트를 설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매월 나오는 비용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 높은 거는 뒤에 이제 간단히 좀 설명 드릴 건데 거의 한뭐 500만 원 가까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매단 서브스크립션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고객에서는 많은 부담이 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 세 가지 요소를 잘 적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어, 아키텍처링을 트랜스포메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방법은 인프라에서 나오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인프라 레이어를 어 앞에서 첫 번째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컴퓨팅 요소와 스토리지 요소를 분리했고요. 모든 데이터는 S3에 저장하도록 어 가이드라인을 해줬고요. EMR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 분석가분들이 분석할 아침 시간 9시부터 6시까지만 켜놓고 쓸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가이드란 해줬고요. 그거를 핸들링하는, 어, 사용자들이, 뭐, AWS 콘솔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클러스터 매니저라는 MCM의 메뉴에 들어가서 쉽게, 어,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 이, 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비용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클라우에라 통해서 데이터노드를 운영을 할 계획이었고요. 그럴 경우에 인선스 스펙을 저희가 산정을 했고 그 산정된 스펙에 따른 금액을 따져봤을 때클라우드라는 저희가 끌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한달 비용이 하나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나오는 비용이 4,674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S3의 데이터는 저장하고 컴퓨팅 노드인 EMR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 해주고 그것들을 부석가분들이 쉽게 쓸수 있는 MCM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루에 8시간만 쓸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 했고요 앞에 있는 것처럼 스팟 인스턴스를 최대한 쓸수 있도록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 저희가 한달 나오는 비용이 292불 이라는 어, 정말 16배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을 때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가지 요소만 잘 적용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TCO를 저렴하게 가져가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석가들을 위한 편리한 엘라스틱 샌드박스 제공입니다 샌드박스 라는 것은 어, 분석가들이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하고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좀 알아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구글에서 만든 어 논문 중에 한 화면인데요 제가 이거를 어,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석가 분들 가운데 있는 ml 코드 라고 작은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머신러닝 관련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박스는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컨피규레이션 요소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지 그 다음에 그 가져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밸리데이션하고 이 밸리데이션 된 결과를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리서스를 어떻게 쓸지 등 ML 코드 외에 너무나 많은 요소에 대해서 분석가분들이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플랫폼에서 어, 해결해준다고 하면 어, 분석가분들은 ML 코드에 집중하고 여러 비즈니스적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해서 데이터적으로 증명하는 거에 좀더더 더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커버링 해주는게 샌드박스 이고요 그래서 샌드박스는 어, 분석 데이터와 실험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어,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쉽게 가져다가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디스커버링하고 어, 분석하고 필요한 음, 프레딩 모델을 만들어서 쉽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엘라스틱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요 엘라, 엘라스틱이라는 말은 AWS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죠 엘라스틱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장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스토리징 구조와 그 다음에 컴퓨팅 노드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S3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 그 다음에 한번 전처리된 데이터, 모델을 사용한 데이터, 그 다음에 모델까지 모두 S3에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분석가 분들한테 제공하는 샌드박스는 1인 분석가 한 분들한테 하나의 샌드박스를 제공하는 것을 어, 목표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커다란 서버를 통해서 분석가 분들한테 어, 배분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어떤 매스한 조합을 돌리면 다른 분들이 분석하는 데 있어서 리소스 부족으로 어, 타스크를 못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장점인 어, 엘라스틱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가 한분한 한 분한테 클러스터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분석가들이 썼던 라이브러리나 어플리케이션들을 똑같이 배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고 하면 분석가 분들은 어, 좀더 어, 앞에 나와 있는 그 구글의 그 어, 앞단에 있던 그 표에 있는 것처럼 분석 외의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지 않고 분석에 집중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분석가 분들 별로 샌드박스를 제공한다면 리소스에 대해서 어, 서로 간섭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예인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어 1년 가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 이때 가장 뭔가 뿌듯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분석가 한 분이 분석을 하는데 뭐 스파 ML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 걸렸고요. 근데 저희 어케인 사이트의 그 MCM을 통해서 어이 분이 클럽 타스크 노드를 10개로 변경한 후에는 어, 24시간 걸렸던 타스크를 2시간 안에 어,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분은 타스크를 12번 더 돌려서 어큐러시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데이터를 더 정제를 해서 좀더 어,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분석가분들이 클라우드에 맞는 분석 환경에 해당되는 샌드박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AWS에서 어, 플랫폼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한테 감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에 동속되지 않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입니다 최근 들어서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은 하나의 AWS뿐만 아니라 어, Azure나 아니면 GCP 어, 멀티 클라우드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뭐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시큐리티를 코딩할 수 있는 최근에 어, API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석가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빅데이터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배우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그냥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 인프라적인 코딩을 통해서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분석가 분들한테 가장 좋은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CDK 아니면 테라폼이나 Azure Resource, Google Cloud Deployment Management 등 여러 가지 이제 SDK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 분석가들이 똑같은 환경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어, 리소스를 코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분석가나 업무 담당자들은 어, AWS를 사용할 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GCP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zure를 쓸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복잡하다는 것을 제가 나타나기 위해서 막 줄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제 각각 서비스에는 사실 많은 또 어, 빅데이터 분석용 그 서비스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분석가나 업무 담당자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어퀸 인사이트 플러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고 하면 분석가 분들은 이런 멀티 클라우드에 어떤 종속되지 않고 분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분석가분들이 어떤 분석에 어, 그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어,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ML Ops나 이런 부분도 어, 대부분 분석가들이 분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큐인사이트의 어, 그 유지 케이스 어떻게 저희가 리테일 회사에서 온프라미스용 어, 어큐인사이트 플러스를 퍼블릭 클라우드 AWS에 잘 컨버팅했는지 그런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모 그 부분만 이제 데모를 보여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때는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인사이트 플러스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화면에 들어가면 MCM, 멀티 클라우드 클러스터 매니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뉴인 대시보드를 가면 현재 클러스터가 몇개떠 있고 그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노드, 서버가 몇개떠 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EMR 경우에는 EC2 기반으로 어, 관리형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이 c 트가몇개 떠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클러스터 생성에 필요한 메뉴이고요 첫 번째 템플릿 관리가 있는데 템플릿 관리는 제가 특별히 분석가분들이 이 인프라에 대해서 되게 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인프라적인 요소, 그래서 분석에 필요한 클러스터를 그 분석에 필요한 요소에 맞게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할 거다 그러면 R타입으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런게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미리 어, 전문가분들이 가서 셋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 메뉴이고요 그래서 미리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성할 때 이제 어, 클러스터를 스팟 인스턴스를 쓸수 있도록 구성을 해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예, 클러스터 생성 인데요 emr 을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트라이를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가지 요소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크 그 다음에 시큐리트 어, 어떤 인스턴스를 선택할지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 미리 다 셋업을 통해서 선택의 폭을 좁혀서 분석가 분들은 간단하게 원클릭 생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WSKRUG 이렇게 해서 어 아까 생성한 그런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자일스럽게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MR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두 가지만 하신 다음에 생성을 하시면 하나의 클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그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전처리된 데이터를 이제 어, 스파게맨를 통해서 모델링을 할때이 어,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쉽게 생성한 그 리소스를 선택하고 분석가는 자기가 만든 그 EMR 클러스터를 선택해서 분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어 인프라를 쓸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 따로 AWS 계정 없이도 AWS 안에 있는 어 EMR 리소스를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어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분석가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을때 클러스터가 켜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퇴근할 때 클러스터를 모르고 그냥 퇴근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고려를 해서 스케줄러라는 기능을 만들어서 넣었고요 그래서 어, 보통 저도 실수를 했던 부분 그다음에 온프라미스의 사용자들이 AWS 사용자 그러니까 AWS의 어떤 어, 클러스터나 분석 툴을 이용할 때 간과할 어, 수 있는 부분을 이런 플랫폼에다가 넣어준다고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데모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방법은 이제 어, 대부분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은 분석하기 시점에는 외부에서 많은 인력들이 도와서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분석된 결과를 이제 운영체제에서 어떻게 돌릴지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엔터프라이즈 회사에서 어, 데이터 엔지니어나 아니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대브옵스적인 아니면 ML옵스적인 자동화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 툴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관리, 그 개발 단계에서 개발된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여러 그 데이터셋을 트레이닝하고 프레딕하고 하는 것을 특정 주기에 따라서 돌려야 되고요. 그 도, 돌린 데이터들을 후처리해서 운영계나 아니면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케팅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만드는데 아니면 어 여러 그프로덕을 만드는 그 팀에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플로우 방법은 사실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고요 근데 이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에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AWS와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실 때는 어, 필요할 때 리소스를 생성하는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 워크플로우를 처리를 하고 다 처리가 끝나면 이런 클러스터를 종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어, 플랫폼을 저는 이제 서버리스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플랫폼을 구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 데이터 분석에 좀더 집중을 하고 인프라 정요소에좀더 코스트를 절 드릴 수 있는 어, 그런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요소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회사만의 플랫폼을 구성해서 꼭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회사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Q&A 가 있는데요 혹시 질문 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